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친구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예식은 진행하지 못하며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새벽 2시쯤 남편 pc 카톡에 여러 번 울리는 겁니다 의심스러워서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다행히 카톡은 친구들이었고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어머님과 카톡한 게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용에는 일반 안부인사를 나누었고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혼수를 해주시고 집할 때 보태라며 천만원을 빌려주셨고 시어머님은 남편이 예전에 사업하다 갖고 있는 빚 2천만원을 변제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전혀 없었고 어머님이 결혼비용을 도와주신다 했다기 결혼을 진행한 건데 도움을 주신 건 남편의 비디 천만원 변제뿐이었습니다. 복비, 잔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고 그냥 그 말을 믿고 같이 산 이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나가고 있고 말이죠. 현재 남편 월급은 전부 마이너스 통장에 넣고 있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와 한달 용돈 각각 30만원씩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책에 있어 회사 다니면서 후배 밥 사주고 술 사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재량껏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고 제가 알기론 마이너스 통장을 현재 거의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카톡을 보고 당황해서 문자를 뒤져보니 대출받은 문자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일단 참고 남편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발뺌을 안 할지 대출 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고 저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외에 놀러가는 차 안에서 제가 차안 블루투스와 연결된 신랑 핸드폰으로 노래를 고르는 척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는데 영웅문랩을 깔린 걸 확인했죠. 저는 그 당시는 주식은 남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였죠. 간편 로그인이 돼서 이것저것 비번 눌러보니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눌렀는데 바로 되더군요. 장고란을 눌러보니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저희에게는 그런 목돈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무 놀랐지만 운전하는 남편이 당황할까 싶어 그날의 기분을 망치기 싫어 모르는 척 캠핑장에 도착하고는 저녁에 돼서야 소주 한잔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낮에 이렇게 보게 되었고 며칠 전에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런 저는 계속 추궁을 하게 되었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 아닌 기대를 한 걸까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벌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통장은 다 갚았고 본인이 이것저것 대출을 해놓았더라고요.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건 1억이고 월요일이 되면 신용반대 매매가 나가서 또 돈이 날아가게 되니 어머님께 돈을 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본 순간 말을 잃었고 남편에게 바로 이혼 서류 갖고 오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렸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집 나가라고 하고 친언니와 통화하며 대선 통곡을 했습니다. 평소 빚지는 걸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라 신용카드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고 신혼집에 들어와서 서로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때전 다른 건 하나도 없었고 돈 갖고 장난치다 걸리면 바로 이혼이다라고 제가 말하니 남편도 당연하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주식시장에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며 핑계나 대고 애초에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녁 저희 부모님께 같이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재랑못 산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상태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윽박지르고 혼내셨어요. 엄마는 당연히 시선조차도 주시지 않고요. 딸 가진 집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데려가서 이 고생을 시키냐면서 이혼을 하던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둘이 충분히 대화해보고 이번 주말에 다시 와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한테 여러 가지 지시하셨거든요. 시댁살이 시키면 당장 데리고 올 거니 그런 줄 알아? 아들 가진 집은 유별나다는데 참 걱정이다. 결혼하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일만 성실히 다녀라. 자네 부모님 용도는 챙겨주지 마라. 요새 다들 챙긴다고 하는데 없는 벌이에 니네나 먹고 살아라.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은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는 불청객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러주었건만 주식으로 사고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한 집에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부모님 댁으로 와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집을 구해서 항상 챙겨주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은데 친인척, 부모님 지인들 등 모두 재결혼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저는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혼수로 구매한 가전제품들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결혼 허락 받을 때부터 내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부모님이 사람을 제대로 봤나 봐요. 결혼 늦게 하라고 할때 남편이 되기 전 남친의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늘이 내린 벌일까요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혼해야겠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남편이 제게 더큰 소리를 내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혼 생활의 주옥 같았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말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됩니다